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런식으로 옷을 안입거든요 근데 좀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한번 오늘 좀서려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 강의가 없는 날입니다 강의가 없는 날 제가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열심히 해나가는지 그런 것을 오늘 영상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 일상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면 콘텐츠 만들고 항상 영상 찍고 영상 만들고 하는 그 일상들의 반복인데 오늘 한번 그것들을 한 한번 적나라하게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 제가 원래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옷은 안 입는데 와이프 친구가 또 이렇게 멋진 옷을 팔고 계시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샀는데 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옷 되게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일하다 보니까 <웃음> 이런 옷을 입을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한번 입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뽑아내느냐 그런 게 진짜 어려운데 사실 저도 그렇게 한지 5, 6년 된것 같은데 그래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들께 제가 한 번도 여기 제 사무실을 제대로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대충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저좀 문으로 들어오는 건데 저문저 분홍색 있잖아요 저거 제 취향 아니에요? 제 취향 아닙니다 저 예전에 임대하시던 분이 색깔 칠해놓은 건데 <웃음> 어, 저아 잠깐만요 이, 이거랑 이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여기가 지금 로비예요 로비고 얼마 전에 나무로 된거 책상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가 제 사무실이 사무실 겸. 일하는 작업방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은 규쌤입니다. 규쌤. 안녕하세요 규쌤입니다. 네. 아, 규쌤도 저랑 같이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녹음방, 하나는 유튜브 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유튜브 방이 아니라 그냥 녹음방에서 그냥 간단하게 녹음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콘텐츠를 계속 만들려면 어찌됐건 아이디어를 계속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갑자기 떠오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간도 없고 뭔가 좀 급하다 급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나올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급하니까 그냥 대충 보고 하게 된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고 있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런 디자인들을 계속해서 계속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을 짧은 시간에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그 콘텐츠를 수집을 하거든요. 그 수집을 해서 PPT로 다 만들어둡니다. 파일로 싹다 만들어두고 그거를 꼭 그런 느낌이죠. 필요할 때마다 쏙쏙 뽑아내는 느낌으로 하나하나씩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콘텐츠 만들 때 노하우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각종 팁, 뭐 그래프, 도식화, 애니메이션, 온라인 강의 제작, 유튜브, 이미지. 인쇄용 웹 디자인, 인포그래픽, 그리고 자기소개 디자인 뭐등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만들어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PPT 디자인들 하나 하나 보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괜찮을지에 대한 그것을 도식화를 시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면 굉장히 쉬운데 또는 아 이거는 이런 색깔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좀더 응용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 하나 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촬영 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촬영 준비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고 그냥 이미 다 세팅되어 있기는 한데 요즘에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을 쭉 보시면은 되게 괜찮아, 괜찮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려고 했을 때 했었던 그 2015년 쯤에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내 채널을 안 보고 외국 채널을 봤었어요 그때 KC 네이스텟이라고 하는 그런 브이로그가 있었거든요 외국 브이로그? 지금은 가 1,280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엔한 200만 정도 됐었거든요 그 KC 네이스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실이 있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꿈이 뭐였냐면 아 나도 진짜 저런 사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난 언제 저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을 하기까지 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지만 어찌 됐건 그 전에 어떤 식으로 촬영을 했었냐면 지금은 좀 좋은 환경에서 촬영을 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밤에 특히나 예전에 애기 생겼을 때는요 애기가 생겨가지고 애기가 나와가지고 애기막울 때는 진짜 애기 완전히 푹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막 이럴 때 녹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춰서 적응하기도 하고 뭐 억지로 열심히 촬영을 하긴 했죠 그런데 퀄리티가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아니잖아요 드디어 사무실이 생긴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서 어좀 그나마 좀 좋은 환경에서 하게 되어서 그래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오늘 제가 촬영할 것에 대한 미리 세팅을 해놨었던 그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열어보고 자 이런 디자인들을 항상 어떻게 만들어 두는 거냐면 어디에선가 어디에선가 봤던 거라든지 아 이거 무슨 광고판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TV에 나오는 그 인포그래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 그거 보고서 아 사진을 찍어놨다가 아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노트북으로 그냥 만들어 둔 겁니다 그거를 웹으로 꺼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를 숙제를 해서 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중간에 사람이 들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뭐 제품같은게 들어가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무슨 이런 강아지 이런거 집어 넣어 보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강아지가 들어간 하나의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색상도 바꿔놓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있다가 녹화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자 여기가 제 메인 녹화장이고요 원래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거든요 근데 방음 시공을 했어요 방음 시공을 안 하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리고 아무래도 집과는 다르게 가구도 없고 그냥 벽밖에 없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방음 시공이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좀 거금을 들여서 방음 시공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주로 어떤 촬영을 많이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강의 같은 거 있죠 중강이라든지뭐 뭐 웹엑스 뭐 구글 미트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지쌤 채널에 올라오는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그런 강의 있죠. 목소리만 나오는 그런 것을 녹음을 할 때,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노트북을 설치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트북을 설치하고 마이크를 설치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촬영을 할때뭐 딱히 뭐 주의할 거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뭐 얼굴이 나온 상태로 녹화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옷도 이렇게 그냥 프리하게 입고서 그냥 촬영을 합니다. <웃음> 방금 전에 수정했었던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작업했었던 강아지 그림과 함께해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우스 해가지고 그냥 녹화를 해요. 저는 미리 구입을 해둔 오캠이라고 하는 걸 켭니다. 오캠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그걸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제안 내용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설명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파일이 저장이 되면 그것을 바로 클라우드로 바로 옮겨줘요 원드라이브 옮기고 그리고 저쪽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지치지 않고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 강의 같은 데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아 나는 어떤 게 나를 꾸준하게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이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샘솟아났지라고 어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각은 뭐냐면 아이디어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여 드렸듯이 순식간에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주변에 보는 것들에상상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런 소용없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그거을 항상 메모해 두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두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꺼내서 미리미리 실행해 놨기 때문에 그게 아이디어가 마르지 않,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르지 않게끔 계속 해서 생각하고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지 않고 했,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칠 만한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영상을 많이 안 보거나 또는 내가 하는 것이 좀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들때 그리고 굉장히 지치고 힘들 때 진짜 체력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 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생각해보면 좀 지치지 않으려고 영상을 찍을 때도 저는 하루에 하나씩 찍지 않아요 뭐냐면은 일일 1영상 또는 이틀 일영상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서너 개를 한꺼번에 찍어 버립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찍어 버리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저만의 편집 스타일을 만든 건데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영상 속에 생각보다 자막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물론 자막이 들어가 있다면 훨씬 좋은 영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막을 집어넣게 되는 순간 거기 안에 들어가는 시간과 공수가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그냥 아예 자막을 최소한으로 해버리고 중요한 것들만 포인트로 잡아버린 거죠.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한꺼번에 많은 영상들을 빠르게 편집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콘텐츠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내게 되더라고요. <웃음> 그게 바로 콘텐츠의 힘인 것 같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콘텐츠 만들고 아이디어 짜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상을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콘텐츠 만드는 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혹시 좀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거의 그냥 가감 없이 숨김 없이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간혹 이런 식으로 좀제 사무실에서 있는 일들이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말씀드릴게요 저도 좀좀 아좀 게을렀나 봐요 아 이렇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영상을 못 찍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딱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